안녕하세요 오늘은 게임 소식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어, 어떤 게임이냐면 제가 주변에 수없이 영업을 했지만 오직 하나 언어의 장벽 때문에 영업에 실패했던 게임 소식인데요 바로 핵겐스래시 게임 패스 오브 액자일입니다 제가 못뭐 찍었던 리뷰 영상 틀어놓고 말씀드릴까요? 디아블로2 모드를 만들던 제작팀이 만든 게임이면서요 디아블로2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게임이죠 훌륭한 게임성, 꾸준한 업데이트에 혜자 과금정책까지 깔거라곤 높은 난이도뿐인 게임입니다 그런 패스오브 액자일이 드디어 한국에 출시가 됩니다 바로 카카오게임즈에서요 카카오게임즈가 굉장히 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그라인딩기어게임즈에서 내놓은 한국 서비스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공지사항 포럼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보시면은 뭐 블라블라 카카오 게임즈랑 같이 한국에 출시를 하게 됐다 지난 몇년 동안 뭐 굉장히 뭐 한국 사람들 열심히 해줬다 뭐 그런 얘기고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제 코리아 버전, 코리안 버전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이라는 건데 어플 트랜스레이션 인투 코리안 완전히 한국어로 번역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리안 페이먼트 메소드 그러니까 기존에는 외국 결제가 해외 결제가 되는 카드로만 결제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카카오 게임즈의 페이먼트 시스템을 가지고 한국 개, 한국식 결제를 지원해 준다라는 이야기고요. 한국 이제 고객들을 위한 서포트가 코리, 카카오 게임즈를 통해서 이뤄질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시뮬레이트 아무튼. 영어 버전이랑 동일하게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하고요 로컬 코리안 서버 이제 한국 서버를 만들어서 게임에서 이제 좀 지연되는 것들을 감소시켜준다고 합니다 이제 기존에는 서버렉 같은 게좀 있었는데요 그거를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피지컬적으로 충분히 더 컨트롤로 더깰수 있는 사람들은 렉이 확 줄어들면서 더 높은 단계까지 캐릭터를 키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디갔냐 네. 기존에 인터내셔널 앨름 친구들이랑 프렌즈랑 플레이 그리고 거래가 가능하다 라는 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아마도 이제 한국 서버만 이렇게 따로 떠어져서 운영이 되는게 아니라 한국 게이트웨이만 뚫리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랑 같이 플레이가 가능하고 아마도 걷게 된다면은 기존에 해외 서버에서 플레이를 했던 분들은 해외 서버에 있는 캐릭터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국어로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난 페이 트윈 비즈니스 모델 패스 오브 액자일이 갓게임인 이유가 이거거든요 어, 기존에 이제 창고랑 아니면 겉으로 보이는 것들만 팔아오던 모습들 그런 것들이 페이트인을 막으면서 모두가 공정하게 파밍을 하고 캐릭터를 키우고 시간을 투자한 만큼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정말 본연의 게임 본질을 갖고 있는 건 부분 때문에, 그라인딩 기어즈, 기어게임즈를 사람들이 선호하고, 패스오브 엑자이를 플레이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한국식 그런 페이투윈에 질린 사람들이 말이죠. 어, <웃음> 샵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샵 보시면은, 창, 이거 암호라고 되어있지만, 암호 외형 바꿔주는 거거든요. 창고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아, 예, 녹, 음기제 컴퓨터가 좋지가 않습니다. 녹음, 녹화하는 거랑 같이 돌리기엔 좀 버벅거리는 면이 있네요. 이렇게, 외형 바꾸는 거나 팔지 능력치가 있는 아이템을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난페이트 윈을 지향하는 그런 게임이다. 이거를 그리고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사도 가져왔는데요 패스오브액자일 카카오게임즈가 국내 서비스한다 라는 기사가 오늘 나왔고요 오늘부로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네. 우선은 그라인딩기업 게임즈에서 밝힌 내용만 봐서는 환호성을 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대는 카카오게임즈라는 거 한국게임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서버 관련해서 기존에 뭐 통수를 친 적이 없느냐 하면 배틀그라운드 배그 때도 그렇고 분명히 통수에 친 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의심을 할 법도 하지만 일단 패스오브 액자의 본섭과 같이 간다 라고 하니까 업데이트도 그렇고 거래나 플레이도 같이 간다고 하니까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이라서 처음으로 게임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가끔씩은 제가 관심있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게임 쪽 이런 소식들을 영상을 올리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